호도책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사자 넘실넘실 파란 바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둥실떠가요. 갈매기는 끼룩끼룩 하늘을 날아요. 갈매기야, 안녕! 구름아, 안녕! 통통통 통통배가 두둥실 바다로 가요. 저 드넓은 바다로 출발! 넘실넘실 파도가 찰랑찰랑 춤을 춰요. 폴짝폴짝 돌고래도 춤을 춰요. 통통배도 신이 나. 통통통! 통통배야, 어디 가니? 넓은 바다 탐험 간다? 바닷속 친구들도 신이 났어요. 보글보글 노래하며 헤엄을 쳐요. 친구들, 안녕! 얘들아, 안녕! 더운데 수영이나 해볼까? 신나는 바다로 뛰어들어 볼까요? 하나, 둘, 셋! 풍덩! 통통통, 동동동, 참방참방 여름 바다에서 재미있게 놀아요. 여름엔 바다가 좋아. 의책 빨간 사자 넘실 넘실 파란 바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둥실 떠가요. 갈매기는 끼룩끼룩 하늘을 날아요. 갈매기야, 안녕! 구름아, 안녕! 통통통 통통배가 두둥실 바다로 가요. 더 드넓은 바다로 출발! 넘실넘실 넘실 파도가 찰랑찰랑 춤을 춰요. 파도가 마중 나왔나 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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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통통, 동동동, 찬방찬방 여름 바다에서 재미있게 놀아요. 여름엔 바다가 좋아. 아이들 의책 빨간 사자 넘실, 넘실 파란 바다, 파란 하늘 에, 구 름이 둥실 떠 가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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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넘실넘실 넘실 파란 바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둥실떠가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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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목소리나>